오구 이뻐 우리 다투 오구 귀여워 오구 귀여워 다투야 아구 이뻐라 원래 강아지들은 그냥 막 이유 없이 칭찬해주면 좋아한댔는데? 난안 좋아하지? 아우 투야 아구 이뻐라 아우 귀여워 아우 이뻐 오구 이뻐라 오구 이뻐라 오구 뻐 새끼 오구 귀여워 우리 다투 오구 이뻐 오구 우리 다투 갯소리 여기다 쉬는 거야? 아고 너 여기다 쉬했어? 오마이갓 <웃음> 일로와! 일로 오어디야 <웃음> 일로와! 아 여기다 쉬했어! 왜 시한 거야? 뽀뽀로 넘어갈 생각하지 마. 냥냥냥냥 냥. 왜 시했어? 냥냥냥냥 냥. 왜 시했어? 뭐야 이거 침대 시? 앉아. 앉아. 냐, 냐, 냐. 머리 거기다 박고 있으면 돼? 누가 시하래 어? 침대다가 쉬하면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엄마가 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침대다가 쉬하면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어 이거 뭐야 이거 여기 씨 누가 했어? 했어. 엄마가 시하면 된다고 했어, 안 했어? 엄마 화났어? 설, 엄마 화났어? 아, 너, 너 때문에 이불 빨래를 얼마나. 스트레스 받아? 나도 스트레스 받아. 응? 나도 스트레스 받는다고. 니가 맨날 이불에 쉬어야 해서 엄마도 스트레스 받는다고. 잘못했어, 안했어 응? 아, 아, 눈에. 와, l 거 잘못했지? 귀여워 잘못했어안 음, 돼. 안돼 엄마 도는훔 e i Adiós.